Hey! 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이고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아 우리 회사원들 언제 오나 아 우진이 아, 우장님. 아, 우장님. 아, 아니, 아 그래 그래, 그래. 아우이 먼저 우장님 우장 나가게 해 주세요 먼저 나가게 해아세요아 아, 늦게 왔는데 아 즐겨 보자고 아우이 오늘 전부 다 준비해 주셨다고네 아아 우분 날하지마 뭘 그래 그래야 우리 시간이 어? 많네 그래 그래, 그래 어잘 됐어 잘 됐어 어 야야 야. 아, 뭐야 아, 형이 잘 됐어, 됐어. 아니, 형이 됐어. 아, 잘 됐어 잘 됐어 아어어야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 아, 너무 좋아 북적거이네야 근데 잠깐 잠깐 홀업 홀업 홀업 홀업 홀업 홀업 <웃음> <웃음>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 대표님 대표님 아니세요? 아, 네네, 아, 네네 너무 네, 오랜만이네. 대표님. 그래서 망하셨다고. 막아졌, 어. 예, 예. 그만두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우부장이 이렇게 잘 데리고 있네. 아, 그래. 어. 아니, 어쨌든, 대표님만 어. 그만두셨어요. 그냥 야유회가 왜 야유회예요? 저희 아까 그 생각을. 야유를. 우. 우. 우. 우. 우. 이래서 야유회구만. 어. 이래서 야유회야. 자 여러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부장님 좋아요 아 부장님 우리 어디로 갑니까? 다 준비해놨으니까 아, 아 너무 설레요 부장님 부장님 부장 따라오세요 그, 이도겸 드리가 유부장으로 3회씩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 토네리? 어, 어, 대리 됐나? 아 대리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근데 우부장인데 왜유로해요 하나 둘셋우 우동 먹고 싶은 날에는 하나 둘셋우 부장님과 함께 오 하나 둘셋자 장면집에서 걸어가요 오늘 날씨가 좋다. 다들, 다들 안전벨트 잘 하고. 네. 아, 벨트 해야죠. 오늘 어. 있었어요? 아, 그에도 안전벨트. 대표님, 근데 사퇴하셨는데 왜 자꾸 반말하세요? <웃음> 아니, 사퇴를 했어도 우리는 또 그런 거. <웃음> 왜 반말하냐고 했잖아, 예, 왜. 어. 뭐 어떻게 승, 승진했나? 저 차장입니다, 차장. 차장 됐구나, 네, 차장 아, 근데 차장. 우리 저희는 상과관계가 확실해가지고 네. 정답만 부탁드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웃음> 아, 네, 여기 참. 우장님, 저희 가면 뭐 하나요, 바로? 다 아, 준비돼 있으니까 모르시는군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잘 모르신다 말해주셔도 솔직하게 <웃음> 해주셔도 야, 돼요.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네. 잠자코 따라.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아까 전에 조슈아가 같이 준비했다고 했어. 제말 아, 말해줘봐. 제가 준비, 아, 준비 같이 아, 준비. 준비하셨어요. 제사원이라 가지고. 네. 우리 처음 아니에요 야유회. 아자 야유. 야유. 야유. 네. 그냥 야유회로 삼형식 하나 둘셋야 야. 나요? 나는 <웃음> 어. <너는> 삼형식 벨트 <웃음> 메가지고 나온다 삼형식 남방. 야야 임마. 아, 두, 세, 유, 유월소, 아, 두, 세, 회, 회. 오케이 다들 안전벨트 잘 매시고. 아 날씨가 아. 진짜 좋것 같아. 유월소까지는 <웃음> 괜찮은데. 이노 사원은 이제 좀 승진도 했나? 저희가 직급이 뭐 같으십니까? <웃음> <저> 지금 말꾸르는 회장님이. 어디 누가 회장? 님말아 대리 대리는 달았나? 저는 과장입니다. 과장 됐구나. 아. 이 과장. 이 과장 어, 예예아이 어, 과장 어리게 예, 올라간다 예. 사원입니다 <웃음> 아니 당신 뭐야 야나 어, 타임 야나 타임 성공한 사회에서 어지 <웃음> 맞긴 해요 차장님네 다음에 직급 소개 한번 하고 가실까 아 그래 그래 내가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아니야. 막내 사원부터 그래 그래 조슈아 오케이. 사원 예전 네. 조슈아 사원입니다 조슈아 아, 사원 네. 박수 아, 아 박수 아 역시 대표님 어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쭉 이제 순서대로 저는 일단 그 우리 회사 그 해외 영보 하고 있고 해외 사업팀이구나. 해외 사업팀, 해외 사업팀 이제 팀장 하고 있어요. 아 팀장님. 준 팀장. 준 팀장. 팀장, 팀장. 팀장이들였어. 아 네. 해외 사업팀도 생겨고 아주 회사 운영 잘했구만. 아 회사. 당연하죠. 오케이 번원 직원. 예, 전 해외 사업팀 된장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된장이요, 된장. <웃음> 네? 된장이요. 아, 된장 된장 아, 된장 된장 해외 사업팀 젠장 어... 멘트가 젠장이구만 <웃음> 아우시오아우시오 <웃음> 아, 아, 그래. 그래. 아, 아, 고마워 고마워 <웃음> 웬일이야? 오늘 좀 되네? 아권사원이 아, 네. 살렸어 자그 다음 저기 뭐 해봐 오케이 아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이 과장 어떤 팀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저와 <웃음> 어... <웃음> 저 같은 경우는 <웃음> 마케팅 팀이라고 합니마케팅팀이요고합니회사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아, 생각다 우리가 마케팅 회사였잖아 광고 아, 회사였잖아 아, 제일 중요한 역할이네 우리 마케팅 회사였어? <웃음> <웃음> 마케팅 <웃음> 저는 프로모션팀의 <웃음> 프로모션 네 팀장입니다 팀장 아 여기 팀장이 많구만 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마케팅 아, 프로모션, 프로모션, 이렇게 프로모션. 이렇게 아약 작은 소모임 팀장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그 아, 저번에 결제 결제소를 올린 거안 올렸더라고? 그냥 그 과장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네, 저좀 그, 그, 그, 그, 그, 그, 가세요 아, 저는 그... 넌, 저는... 자, 넌 장이지, 장? 네, 그... 부장 그 자산 양념게장 하하... 한 명이라도 됐어 아어어 꽉찬, 꽉찬 양념게장입니다 양념게장 장 양념... 게장 양념게장 부장... 아들? 아, 갑자기 아들이야? 아들, 왜들온 거예요? 아들, 아들이야, 아들, 아 <웃음> 아들, 아... <웃음> 아, <됐어>. 오케이 아, 어, 그러니까 우부장 아들 이름이 뭔가? 우미 우밍아오. 우밍아오. 우밍아오. 우밍아오. 우밍아오. 우밍아오. 오밍아오 어, 그다음에 전전 팀장입니다 팀장 전 팀장 네. 전 팀장입니다 아 전팀장 어, 어디 어디 팀 부서가 어디지? 장이지? 수사 2과예요 수사 2과 팀다아 어. 뭐, 무슨 회사예요? 범죄가 아, 네. 어. 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어. 네 좋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사원입니다 아 권사원 아 오늘 어. 폐기 넘치고 아주 좋구나. 아직 발령이 안 됐습니다 <웃음> 발령이 아안 됐습니다 네. 아니 팀이 저희상이안됐구나 <웃음> 예, 예, 예. 그러면 예. 석이 어떤가 석이 아 권석이요 권석이 권석이 좋습니다 권석이 좋네 저도 뭐 저희끼리 좋고 나 합니까? 아, 좋고해야죠 여행 갔을 때. 아, 아, 근데 궁금한 게,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그 마지막 바베큐나 이제 회식이 아닐까. 아, 준비 다네. 어, 그러면 우부장이 다 준비했겠지. 아, 진짜요? 우부장님께서 이 과장님 위해서 소기1 열두 개건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네. 아, 진짜로? 네. 오늘 한번 죽을 생각하고 잠자코 아, 들어와. 오늘 우부장님도 한잔 하시는 ]겠네. 겁니까? 열병하지 아~~ 열병 <웃음> 오늘 다들 코 삐뚤어질 준비하라고 <웃음> 오늘 가면서 길 바닥에다 자리 선정해? <웃음> 오늘 다들 침대에서 잘 생각하지 마 저희 1박 2일이었어요? 뭐 만들지 뭐 아, 우리 회사가 1박... 아,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돈 없고 모두 없어요 돈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는 뭔 말이야 돈이 없나 뭐가 없나 <웃음> 날씨가 좋네. 그리고 포인트 잡아줘야지 표정을 한번 먹고 어... 들어간다니까? 아니, 뭐, 느낌도 좋은데, 그. 아, 닥쳐! <웃음> 아, 차라리 말해보세요. 좋네요. 느낌이 잡아줘요. 아, 난안 닥쳤으면 좋겠어. 나는 계속. 어, 나저형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저 형. 아 직급이 뭐라고 했지? 양념게장 <웃음> 양념게장?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뭐 이거 뭐 어디 하는지 모르겠구 <웃음> 양념게장은 약간 <웃음> 맛있는 같은 거라서 좌 <웃음> 어. <좋아, 좋아> 게장입니다 <웃음> 맛있네 아, 맛있네 뭐든 할수 있어 <웃음> 어머님 어머님 양념게장 좌 게화 씨 아들 좌 게장입니다 아, 뭘 못하겠네 알겠 건들 수가 없어 이거 멋졌네 <웃음> <너 좋네. 웃음> 야 단풍이 엄청 물들고 그러진 않는다 이제 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고 있는 거지? 아마 한창 다 피고 지고 있는 거 같은데? 배가 슬기서 가려 했지 너네가 있던 풍년 wow, you know, so 속에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나의 친구여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웃음> <뭔가, 웃음> 뭐 <뭐가> 이상한데? <웃음> 뭔가, 뭐가 이상한 내가 항상 <웃음> 내가 항상 <내가> 재 <웃음> <내가 웃음> 아, 재밌다 벌스 내가? 가사로 쌉비부르 <웃음> 이거 아니야? 아니지 해가 지기 전에 가려 지 진짜 몰랐어 몰랐 뭐야 진짜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으려 가려해! 집... 어, 집에, 제,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웃음> 아, 집에 아,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아, 놀이잖아. 노래... 부장님한테 티낸 거네, 은근히. 아, 예. 네. 아, 아, 야외 아, 너무 좋아요, 어. 지금. 아, 아, 1박 가길 아, 근데... 됐는데 너무 좋아, 어, 그래요. 어. 아, 네, 아, 어떻게 노래 한곡 땡겨볼까요? 때려, 때려! 여행에 어울리는 노래. 여행을 떠나요. 따, 빠라바라바 오. 즐거운 맘으로. <웃음> 아, 근데. 그 후보장 아들분이 계시다고 했잖아. 아 네. 이럴 때는 또 젊은이의 노래. 빠지면 돼요. 아 게... 아 젊은이 노래 한번 불러봐. 몸좀 아시네, 혹시아 알지, 알지. 후보장 아 아들이 몇 살인가? 아들이. 아니, 다섯 살? 그쯤 되지. 그럼 동요가 딱 좋겠네. 아, 그래, 그래. 아 중국 동요, 중국 동요. 아아 아니면 아기상어 이런 거한번 해볼까요? 아기상어, 아기상어. 다섯 아기 살 때는 상어. 아기상어 제일 아기 좋아. 상어 그렇지, 그렇지. 공세마리라도 불러, 공새마리 공세마리. 마리 한 마리 있어? 있어? 아 좋아, 아, 한 마리 있어? 있어? 아빠 곰이야, 엄마 곰이야, 아기 곰이야? 아 그냥 불러, 아, 아, 불러봐, 아, 불러봐, 불러봐, 불러봐, 괜찮아 6, 7, 8 공, 한 마리 아 좋아, 좋아 한마리 괜찮아, 괜찮아 박수, 박수 박수. 한 마리가 세 마리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 구구,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한번더 아빠 곰 어때? 아빠 곰 어때? 좋아요? 좋아해? 좋아해 엄마 봄은 예뻐 예뻐요, 예뻐요 애기 곡은 정말 똑똑해 덕벌 덕벌해 으쓱 으쓱 어때? 잘한다? 아, 아, 아 우구장 노래를 많이 들려줬네 아 엄마 봄 예쁘네요 장하다 귀여워 역시 아기가 아, 부르니까 이게 사네 그러니까 살잖아 아기가돈좀 아 줄까? <웃음> 아, 딱두 장만 주게! <웃음> 야, 오부장 용돈 준대 용돈 오, 좋다 좋다 두 장만 줘도 되죠? 아 <웃음> 어, 좋지 좋지 <웃음> 와 <우와, 웃음> 진짜 아쉬웠던다 귀여워 죽겠네 어, 오늘 회의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준비 좀 했나? 오늘 회의를 야유에 한다고요? 야외에 와서 야외에 와서 야유 야유 야유 야유 네, 네, 대표로서 한마디 할게 야외에 가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하면 얼마나 긍정적인지 와 그런 진짜 꼰대야 오부장 준비 어? 안 했나? 다 준비돼 있으니까 다 준비돼 잠자코 따라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여기서 지금 아이디어 내면 되는 건가요? 아 좋지 좋지 어, 아이디어 내볼까? 우리 진짜? 역시 사원이라서 그런지 빠리빨리 열정이 어, 넘쳐 어. 적극적이야 좋아, 좋아.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아이디어가 있나 권사원? 아뭐큰 틀만 설명드리자면은 2023 2023 <웃음> 거기서 뭘 하려고 하나 보구 2023 2023이니까 이상한 콘텐츠를 한번 이상한 콘텐츠인가? 네, 이상한 콘텐츠 이상, 이상한, 이상한. 이상한 콘텐츠 가로 열고 이상한 콘텐츠 느낌을 이상한 콘텐츠 이상한, 이상한 콘텐츠 괜찮아 치과를 가는 겁니다 치과를 가다 같이 일을 어. 상한 친구들을 이제 스케일링 네, 네, 너무 좋다 덧짜밧. 너무 좋다 네. 아, 그다음에 막뭐 민규는 3개 썩었대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 다 알려지고 그걸그건까지 친구가 다 나와요 <웃음> 어, <웃음> 다 <웃음> 그래야지 웃긴 거지 많이 썩은 친구가 이기는 그렇지. 그럼, 그럼 그때까지 양치를 아, 안 하고 하면 안 되겠냐면은 양치 안 해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시죠. 여러분 들어보시죠. NFT 시대 아닙니까? NFT 시대죠. 아, 저희, 저희 팀, 팀. 이름이 뭡니까? SVT 해결. 아닙니까? 그렇죠. n f c 시대에 맞춰서 세븐틴이 음. SKT에 가서. 어이. 광고를 따오는 겁니다 광고 많이 안 하니요 <웃음> 왜이 <이렇게>, 광고 뭘 따올라 그다왜 <웃음> <거래. 웃음> 이렇게 <웃음> 오히려 NFT 시대니까 에프티아일랜드 선배들과 함께 콜라보를 한번 17 NFT <웃음> <오>. 17 NFT <웃음> <오. 17NFT. 웃음> FTA랜드 선배님 하면 또 어떤 노래 딱 생각나냐 넌 나쁜 여자야 아니야 <웃음> 넌 나쁜 여자야 갑자기 폭 나쁜 여자야 깜짝 놀랐어 여사랑아리 <웃음> 알지 않습니까? 아이 사랑하리. 아리 아리 사랑하리 한번 불러주세요 아, 내가 너 많이 사랑 가자 <웃음> 이제 좀 쉬, 쉬실까요? 그래, 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이따 좋아. 또 회의하니까 거기서 나왔어, 또 그래. 이제 얘기를 하고 아, 이 대리, 저기 사행시를준비했고 사원 인데대리한테이대리사행시야 내가 보이고 아, 어, 예, 예, 예, 사원한테 해결 지기 전에 가려 했지 걷다가 지친 니가 나를 볼수있 와, 중점이다 그하드니다 야,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아아 시작이다 저희 아 뭐부터 하는 거예요, 내려서 내리면 바로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설명. 어젯, 어, 예 내려서 자 준비 많이 아 했는데? 자. <웃음> 아 아주 좋은 데로 골랐구만 하늘의 <웃음> 아다 <아름다운> <웃음> <웃음> 자 우리 모두 모사이 여기 도착했으니까 박수! 좋아 <웃음> 저희 뭐 하면 되는 건가요? 자 들어왔는데 바로 또 건물로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 아,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그렇죠. 어, 맞습니다 <웃음> 보물찾기 아 <웃음> 아 <야>, 보물찾기 <웃음> 바로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딱 보물들을 그렇습니다. 다 숨겨놨어요 아, 또 어허.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숨겨놨는데 굉장한 이게 보물들인가요? 어마어마한 것도 있고 아, 기대도 되나요? 네, 기대도 됩니다 아, 기대됩니다 아, 제가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또 하시면서 이게 그냥 보물찾기 찾고 그냥 경품 받아가면 재미없잖아요 아 그렇죠 찾아낸 사람의 선물이 뭔지 몰래 알아보기도 하고 서로 뺏을 수도 있고 물어하시면 아 안되기 때문에 예. 뺏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면. 알아냈다 그럼 뺏는 겁니다. 아 오케이. 아 절대 힘으로 뺏지 알아내지 않고 알아내지 못해도, 않고. 못해도 약간 넌 MP3 실축을 같은 해서 근데 그게 정답이라면. 아, 그래. f p 3도서 MP3? m MP3. p MP3? MP3? MP3? MP3? MP3? 가아이 MP3? MP3? MP3? MP3? MP3? MP3? MP3? MP3? MP3? MP3? MP3? MP3? MP3? 츠 고! 여기? 어디야? 어, 어, 자, 호수 어디야? 주변이나... 자, 운동장! 거... 어, 보물찾기야, 음... 우부장님 진짜 진짜 어디야, 어디야. 너무 좋아요, 우부장님. 아, 우부장님 아, 말을 표현해 주 아유 어떻게 보물찾기를 기획을 하셨어요? 근데 뭐나라고 이걸 뭐 나라고 알겠네. 그니까 아. 우부장님, <웃음> 어? 보물이 한몇개 정도 돼요? 한 아, 30개 돼, 30개? 아 30개면 그냥 가다가 그냥 하나쯤 보일 만한데? 아니아니 너무 커요. 뭔가 화도 넓어가지고... 야, 호수가 어디야? 호, 이게 호수야? 건물 뒤에... 무조건...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 야, 이제 보물이 어떻게 생겨, 생겼어? 아까 보여줬는데 못 봤어?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천천히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것이 눈에더잘 들어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웃음> 오! 오, 오 바로, 바로 찼어! 바로 찼어! <웃음> 오, 다 네. 나 이런 거 재능 없는데, 원래? 뭐야, 뭐야, 뭐야. 숨다 가야지, 숨다 가야지. 어, 차장님 요즘 찾으셨어요? 이제 뭐 시작했는데? 주머니가 빵빵하시네? <웃음> 두고 보자고? 이따 봐요. <웃음> 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아, 저기 멤버들 너무 막다 기누야, 아. 찾았어? <웃음> 없어. <웃음> <웃음> 없어. 연기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아, 무조건 찾는다 진짜. 이 뭐야? 어디잖아요? 이게 뭐야? 형, 여기 단풍좀 예쁜데? 그러니까 여기는 음... 예쁘다 화장품 어. 찍어야겠다 예스! 아 어차피 모르면 못 빼서. 맞아, 뭔지 모를 거야, 나도 뭔지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생겼어? 이거? 생긴 거, 밖에만 뭐 아, 이렇게 좋았어, 좋았어 티안 나네 싶었어. 아, 이거 있을 거 같은데 있다는 거지? 뭔데, 뭔데, 뭔지 뭐야? 아니, 안 알려줄 거야 나도 보여줘, 민규야 어떤 식으로 있어? 버렸어, 박스를 아. 안에 있는 거뭐 꺼내고 아. 찾았어? 음. 찾았다. 음. 뭐호 찾았다. 뭐라이 찾았다. 찾았어? 음. 얘들아 번호이 찾았어. 뭐 찾았어? 음. 나뭐 찾았어. 봐봐. 실어. 어. 어? 케이스 뭐야? 케이스가 뭐야? 케이스 케이스 그냥 이건 거 같은데. 안에 그러니까 뭐 들어있어? 몰라. 열어봤어? 안 열었어. 아, 열어 보자. 아쉬어아안 뺄게, 진짜 안 뺄게. 아, 아어내 모든 걸안 뺄게. 네. 아, 아어워아뭐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 하나 찾았어요. 아 진짜 어디 있는 거야? 나무까지 사이에 있대. 야, 조경이 뭐 숨긴다! 야, 조경이 뭐 숨긴다! 야, 너무... 이러면서 시선 돌리면서, 와. 조경이 다우유각처럼 생겼어? 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 다 그렇게 생겼어? 아, 나무 색깔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 하고 얘기하면서 찾았구나. 찾았네, 디노. 찾지 못 찾았어. 아 빨리. 찾아라. 아, 진짜 못 찾았어. 확인하려고 여기 온 거지? 아 찾고 싶어가지고 그래? 너무 찾고 싶어 찾았어? 없어 에이, 어제 히어로 뺏으니까 알려줘 찾잖아 못 찾았어 진짜로 진짜 못 찾았어? 어. 야, 그렇게 많이 숨겨놨다는데 어떻게 못 찾을 그러니까, 수 있죠 그러니까 30개인데 응 분명히 있을 거였는데 있을 거 같아 분명히 응. 응. 형 어? 우리 솔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어와 진짜 간발의 차이가 와 <웃음> 저, 진짜 너무... 너 이거 전혀 못 봤을 거 같은데 너무 속상하다 나 지금 나무 쪽 계속 보고 있었는데 <웃음> 그래, 그래? 우리 그반 띵하자 아니야 어, 반 띵은 같이 지쳤어 진짜... 아, 지금 헛쳐야죠. 아 잠깐만 <웃음> 아니, 야, 야, 야, 토크 야. 한번 하자 토크 나안 돼서 붙여 끝이도 않아 어. 우리가 여기 지금 거의 어. 같은 지점에 이렇게 딱 와가지고 운명처럼 만났어 어. 운명처럼 만났잖아 형아그 어. 이... 일단 더 찾아봐 아니 지금 다찾았나 이제 안 찾으려고 이제 그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반으로 아니야 아니야 같이 보자는 거지 응, 같이 보는 것까지는 보여. 같이 하자 이거 없어 내가 다 봤어 보는 아니, 것까지만 형이... 같이 하고 내가 절대 안 뺏어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 진짜 아, 맹세 아니, 아니, <웃음> 형나 믿지 아, 안 믿어 <웃음> 아, 아, <저리가. 웃음> 나 믿잖아 형나 아, <웃음> 뺏으면 아, 저리가 진짜 절대 안 뺏어 아니야 같이만 저리... 보자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하늘의 맹세 <웃음> 하늘의 맹세 아형아 <웃음> 아, 저리가 아형 진짜 오, 쳤다 저기, 쳤다 <웃음> 진짜 너무하다 나 진짜 형 진짜 삐질 거야 진짜 야한번 볼게 나오자 알았어 일단 봐봐 일단 봐봐 꽝인데 저렇게 오래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꽝이다 꽝 에이 뭐 꽝이야 <웃음> 형아 <야> 꽝이야 <웃음> <웃음> 에휴 우부장 자식 꼭 숨겨졌네 뭔가 꽉아것 같은데 아휴 이렇게 안피서 꽝! 역시 음, 여기 쯤 어딘가를 없어 지금. 아, 좀 웃기네요. 아, 진짜, 진짜. 아유. 혹시 이거 봤니? <웃음> 아니, 아, 씨. 내가... 아, 왜, 어. 왜 그래? 아! 누가 왜 그래, 이속 저. 진짜. 아, 씨. 봐봐. 아니, 이거 전에 찾았던 거 말고. 아니, 야 진짜 꽝이야, 이거. 아니, 방금 찾은 거 꽝이야, 이까 찾았어? 어, 아니, 아니. 못 찾았어. 이거 진짜 방금 찾은 거야? 어. <웃음> 없잖아. <웃음> 없잖아 <웃음> 와, 아, 왜 아, 소리해? 와. 와 이거는 진짜 어떻게 찾냐 정한이 형뭐 어? 찾았어? 뭐 찾았어? 에이 방금 찾았잖아 <웃음> 아니 뭐 찾았어 빨리 얘기해봐 아니 진짜야 <웃음> 아이 뭔 소리야 <웃음> 아니 형 진짜 아 근데 내가 지금 느낀 건데 어. 나 진짜 거짓말 못한다 <웃음> 어. 아못 뭐 찾았어 아, 아니야 왜뭐안 뭐 찾았어 웃기고 있네 진짜 아, 진짜로 진짜 아, 여기서 오고 있는데 형이 저기서 <웃음> 하더라고 야, 야, 뭐 줬어 아못 뭐 찾았어 뭔 소리야 <웃음> 왜 없냐 왜 이렇게 못 찾냐 아니 나는 뺏을 생각이 없다니까 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보자고, 뭐가 있는지 난보물이 보물이 아니지. 아니지. 그럼 그건 보물이 아니지 그러니까 같이 그냥 보자, 축하해주고 싶다고 <웃음> 내가 뭐 뺏겠대? <웃음> 나안 뺏어 찾았으니까 축하만 해줘, 승관이 형 축하해 이렇게 그러니까 뭘 찾았는지 보고 그것까지 같이 축하해주고 싶다고 나도 아, 확인은 안 해봤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블릿 핏이야 나도 열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스타일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스타일러? 어. 오 대박이다 어. 축하해줘 스타일로 <equivalent> <수탈러> 축하해 <웃음> 대박이다. 오영이 스타일할 축겠다고영아 충분하겠네. 이거 뭐야? 서로 서로 재밌게 해야지. 어떤 마 어? 자전거 같은 거줬다자전거 좋겠는데. 훨씬 훨 비싼 거번데 음, 어디 가는데? 나도껴지 얘기 좀. 아 뭔데? 아, 안 돼. 아왜 순아 너왜안 찾고 뭐해? 너무 겹잖아 찾았어? 찾고 있어 민규야 아, 어 민규야 아, 어몇개 찾았어? 나못 찾았어 <웃음> 아니 야. 아니 그래 차, 어차피 뭐안 뺐잖아 왜다안 말하는 거야? 애들한테 다 소문이 났는데 뭘야 야, 야, 물어보는 사람들 다 그냥 나못 찾았어 <웃음> 다, 이래, 다. <웃음> 야옹이 있네 뭐야?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여기 아이고 고양이 보고 있었구나 애들 근데 고양이가 딱일어났더니 여기 국물 있고. 와. <웃음> 여기 있다. <웃음> 아이고이렇이렇 이렇게. 됐다. 아이고, 그이면그 그러면 아, 이렇게. 좋아한 거야? 아니렇좋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느낌표?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뭘몇 개를 찾아 찾기가 어렵더만 <웃음> <웃음> 진짜 다 물어보면 안 좋아? 다다못 찾았대 <웃음> 게임 안 끝나 오늘 오늘 밤까지 <웃음> 진짜 꽝 아니었으면 좋겠다 <웃음> 뭐야 <웃음> 나 찾았어. 봐봐, 같이 봐봐, 축하만 해줘, 나 진짜 뺏을 생각 없어 아 진짜? 아까 승관이 형도 들었어 어, 진짜? 어 알았어. 봐봐, 같이 보자 선물이 그냥 뭔지 너무 궁금해 연수고 <웃음> <웃음> 야, 근데 나도 그랬다 아, 그래? 아 야, 야, 야, 야, 어. 내가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 어너 꽝이지? 어,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내가 생각 해봤어 다 꽝이야? 이거 다 꽝인 거 같아 왜냐면 나도 꽝이거든 어 근데 승관이한테 내가 자전거를 했는데 진, 장인 자물쇠래 <웃음> <웃음> 말이 안 되잖아 <웃음> 나한테 <웃음> <웃음> 나한테 <웃음> 타일러라고 <웃음> 아... 나도 아, 이거 야 이거 닭광이네 왜왜 아... 왜 거짓말을 아, 근데... 키는 거야? <웃음> 아니, 아니 근데 폰트가 조금씩 다르네 야 이거 닭광이네 <웃음> 어 닭광이네 아나 진짜 나, 난 눈웃음 있어 눈웃음 야 그래도 예의 있네 그건. 어. 그 어. 그찾아내드걸다확인해왔어응 내데 고잉 세븐테드 노란한 곳 있는 거 같아 지금 아하 다꽝아 나도 <웃음> 그치? 어아나 아, 이제 킥받네 진짜 <웃음> 너는 몇개야한다안 뺏을게 진짜 찾고. 뭔데 안 보여 꽝꽝 난 아예 못 찾았어 지금 나 진짜 안이야 하나 찾고 너, 너 뭔데? 뺄할할안 뺏을게 진짜 안 뺏을게 아니 하여 필요 없는데 꽝이야 그래 이거야 글로면다야야다꽝이든 나도 까이거든다 꽝이야? 이야야야 그러면 야야 장난치지 마너 꽝이야? 나는 꽝이야 야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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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야 이렇게 숨겨놓은 이거 어떻게 찾아? 어? 진짜 어떻게 찾냐 정한이 형 어? 뭐 찾았어? 뭐 찾았어